Doink doink doink. 누워봐! 누워봐 팽이 돌려줄게 음. 됐어? <웃음> 더해줘? 뭐지? 뭐지? 아유 더해줘? 어 무거워. 못해서 뭐지야? 너 너무 무거워. 나 팔이 아파.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네? 뭐지? 노란 뭐지? 왜 갑자기 우르렁이야? 체리한테 그러는 거야, 지금? 뭐지, 공 갖고 와. 가져와. <웃음> 너가 사자야? 너가 호랑이야? 저기요 모찌씨 으르렁 좀 그만해 주면 안 돼요? 으르렁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체렐이 무서워하 잖아？그만 해. <놀람> <놀람> 감사합다하까면 줘. 어? 어, 이리 와. <웃음> 그만해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